안녕하세요 초롱쌤입니다 오늘은 앞머리 쉽게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미용인이 아닌 일반인분들도 셀프로 앞머리 자르실 때 참고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앞머리를 자를 때 대부분 남자 디자이너 분들이 여자 고객님들 앞머리 자르는 걸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앞머리는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걸잘 기억해두시고 복습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내려서 빗질을 해보면 앞머리 쪽에 삼각형으로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마의 넓이에 따라서 삼각형 모양이 좁아지거나 커지게 되죠 한 번씩 가마가 앞쪽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마네킹 보면은 여기 이쪽 부분이 대부분 떠 있거든요 무작정 자르면 안되고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우선 앞으로 내려서 빗질을 하고 일단은 제일 적게 삼각형으로 잡으시면 돼요 원래는 귀 뒤로 넘기면 되는데 마네킹이라서 핀셋을 이렇게 꼽아 두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기준점이 된 삼각형 모양에서 양 옆으로 퍼지는 부분까지 생각해서 조금 길게 자르고 맞춰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 삼각형 모양에서 자르게 되면 기본적인 앞머리입니다 여기서 더 좁은 삼각형 모양을 만들면 시스루 앞머리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나눠서 보면 작은 삼각형을 만들 수 있죠 이게 시스루 앞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숨겨진 비율, 지금 알려드릴게요. 시스루 앞머리는 작은 삼각형, 미간 쪽에 위치해 있고요. 제일 기본적인 삼각형은 눈동자 가운데 쪽에 위치해 있답니다. 사람마다 미간 넓이랑 눈동자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고객님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앞머리 비율은 그 고객님의 미간이랑 눈동자 위치를 파악하면 됩니다. 지금 내려와 있는 머리카락이 전체적인 앞머리가 되고 이마가 드러난 양옆은 얼굴을 감싸주는 옆머리가 되는 거죠. 여자 고객님들도 앞머리의 기준이 어딘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비율을 그대로 고객님한테 설명해 주시는 것 또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럼 이제 앞머리 커트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 앞머리를 내시는 분들은 고객님의 콧잔등까지 조금 길게 자른 다음에 봐주시면 됩니다 자 잘랐을 때 어떻게 돼요? 옆으로 퍼져버리죠? 앞머리 쪽에 가마가 있을 수도 있고 모류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비율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길게 잘라서 다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고객님들이 고데기를 하고 나면 앞머리 양 옆이 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비율을 보시면 눈동자 뒤에 위치해 있을 겁니다 바로 옆머리를 앞머리로 잘라버렸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 또한 정해진 비율이 있기에 고객님께 자신감있게 알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루 앞머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삼각형을 더 좁게 타서 미간 안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파악합니다. 이 정도만 자르고 놔두시면 됩니다. 옆머리 연결하는 부분은 이렇게 나누면 여기 양옆에 이마 M자 부분이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감싸져서 펼쳐지는 부분까지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마네킹의 옆머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엄청 많네요 거의 여기까지가 옆머리예요 근데 너무 많이 잡으면 힘의 것처럼 되니까 조금만 덜어낼게요 아까 앞머리 기준점에서 더큰 삼각형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형의 기준의 꼭지점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옆머리가 되는 거죠. 한 번에 잡고 자르지 말고 두번 나눠서 자른다고 생각한 다음에 얼굴 라인 따라서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옆머리는 이마가 시작되는 부분 그대로 내려가 보시면 눈썹 산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옆머리 연결하는 위치는 얼굴 광대를 지나 턱선까지 연결해준다고 생각하시고 두번 나눠서 구간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얼굴 광대 있는 부분을 지나가야 되니 인중 부분까지 길게 잘라줄게요 인중까지 마지막으로 턱선까지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계단식의 층이 있죠? 연결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옆머리 자르실 땐 반대쪽으로 당겨서 자르면 훨씬 더 라인이 부드럽게 잘립니다. 항상 커트하실 땐 쉽게 오려낸다고 생각하시고 끝과 끝을 사선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너무 완벽하게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수정하면서 보완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빗으로 들고 맞춰서 자르는 편이에요. 얼굴에 스쳐서 자르는 건 고객님께서 뭔가 불편하기도 하고 가위가 얼굴에 스칠까 불안할 수도 있기에 빛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튀어나온 부분을 자르고 보면서 얼굴형에 맞춥니다 앞머리는 사람의 이미지가 바뀌는 부분인 만큼 소심하게 조금씩 자르면서 고객님의 의사를 충분히 물어봐 주셔야 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커트 후엔 고데기 작업을 하고 라인을 다시 수정합니다. 앞머리는 한 번에 잡고 고데기를 사용하지 마시고 앞머리 따로, 옆머리 따로 얼굴 라인에 맞춰서 작업합니다. 이전에 말씀해드렸던 비율대로 미간, 눈동자, 옆머리 순으로 다시 수정을 합니다. 없던 앞머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앞머리 비율 공식 도움이 좀 되셨나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안녕!